저... 언니, 괜찮아? 하, 알아군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인형이라곤 해도 다섯 명의 파생 공격에 맞서는 건 역시 힘들군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금방 나아질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번엔 늑대개 팀을 처치하러 가기로 하죠. 안녕? 혹시 목말라? 우유 한병 마실래? 괜찮아, 언니? 많이 힘들어 보... 니 여기 우유 있어 이거라도 마시고 힘내 <웃음> 고마워요 <웃음> 좀 낫네요 언니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나 이미 죽은 거야? 어, 알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수지 언니가 비둘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 그런 거야, 언니? 나... 정말 죽은 거야? <웃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여기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살수 있어요. 그래? 그럼 여긴 천국인가 보구나 들은 적이 있어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다면 다행이야 천국에 와서 네 다행이네요 근데 언니 이상해 정말 여기가 천국인 거면 언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천국은 편히 쉬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언니 천국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는 제가 천국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걸지도요. 너무 무리하지 마 언니 천국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언니도 행복해야 돼 알겠지? <웃음> 네 명심하죠 힘이 많이 났어요 그럼 다시 다녀올게요 알아 응잘 다녀와 언니 날씨가 많이 흐려 일찍 돌아와 정말 너무해요 제가 모처럼 준비한 인형들을 망가뜨리다니 <웃음> 계속 방해한다면, 더 많은 인형이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저도 꽤, 피곤해졌거든요. 싫어요! 이대로 포기할 줄 알고요! 인형이라면 아직 남아있어요! 제 인형들이 당신을 쓰러뜨려 줄 거라고요! 그런가요? 그거, 기대되네요. 세계 당기대! 전 당신들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쓰러트려야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봐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트름을 따라서 속에 물들어 움직여! 움직이라고! <웃음> 인형들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또 망가져버렸어 <웃음> 미안해요 마그라 그렇게 됐으니 포기하세요. 그, 이... 그럴 순 없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보세요. 저와 언니를 화나게 한 대가 치르게 되실 테니까! 편히 잠드세요. 따로! <웃음> <웃음> 저수지. <웃음> 제가 다친 틈을 타서 절 어떻게든 해보시려는 건가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쳤다고 해도 당신한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저와 함께 이 꿈속에 있어야 해요 깜짝이야! 너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이라뇨? 무슨 소리죠? 너 잠깐 일이좀 와봐 뭐, 무슨 짓을 <웃음> 역시 그랬어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서 잘 낫지도 않고 있잖아 알 아라가 네 낌새가 이상하다고 혹시나 했는데 그 인형들이랑 싸우느라 다친 거지? 너 역시 거짓말한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날 붙들어두겠다고 한건 정말로 그러려고 했으면 이렇게 몸이 망가질 때까지 싸우진 않았을 거야 <웃음> 예상외로 인형들이 강했을 뿐이에요 반쯤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고 제가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싫었으니까 운이 좋아서 제가 살아남으면 그때는 정말 당신과 함께 영원히 꿈속에 살까 그런 생각도 해봤죠 하지만 역시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진 않았네요 어째서야? 대체 어째서! 오빠 만나고 싶잖아요 저는요 진짜 가족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가족은 모두 죽어버렸고 악마와 합체해서 자아가 뒤틀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진짜 내 가족이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가족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할아버님이나 아라 희망씨와 함께 있는 걸 봤죠 그제야 깨달았죠 저게... 진짜 가족이라고 내가 가진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다못해 진짜를 지키다가 사라지는 쪽이 나아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웃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애초에 저는 자기가 인간인지 악마인지도 모르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떠나간 다음 다시 혼자가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빠와 다시 만날 때까지 딱 그때까지만 당신을 위해 싸운 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편이 나아요 뭐냐고 그게 그렇게 제멋대로 오빠는 아직 안 돌아온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곧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하던 일을 마저 하기로 하죠 에리님 기다리게 했군요 도그라 저야말로 기다렸어요 당신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주인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저수진님을 깨우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 준비 중이던 인형을 어렵게 꺼냈어요 이번에야말로 당신을 쓰러뜨리고 말겠어요 인형이 또 남아있었군요 그거 좀 절망적이네요 이번엔 누구의 인형이죠? 심부름꾼들, 그들의 인형입니다 <웃음> 심부름꾼들? 아직 불안정하긴 해도 충분히 강하다고요! 이걸로 당신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에린님 <웃음> 누가 쓰러지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럼 다녀올게요, 자수지. 염려 말고 기다리세요. 당신의 오빠는 반드시 돌아올 테니. 에리! 잠깐 기다려! 야! 잠깐만!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여긴... 각오는 됐나요? 시궁지팀의 인형으로 당신을 쓰러뜨려주겠어요 시궁지팀? 심부름꾼들이 아니라요? 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시궁지팀이라 불려요 정식으로 클로저팀이 되었거든요 그랬군요 가짜라고 해도 저수지의 소중한 사람들과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저수지는 오빠와 다시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한 다음 사라지는 거죠 멋진 결말이네요 <웃음> 자 그럼 결말을 향해 가볼까요? 파도는 확장입니다 아시요 볼게요. <놀람> 그래요...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반드시 쓰러뜨려 보이겠어요 그게 나와 저수지... 모두를 위하는 길이니까 비켜요! 여기! 상처가... 네. 더 벌어졌군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전 아직... 시위를 당길 수 있다고요 자... 모두... 제 독에 잠기세요 야! 잠깐 기다려! 어, 이 목소리... 너... 너... 그렇게 막 뛰어가버리다니 너무하잖아! 저수지, 여긴 무슨 일인가요? 마을에서 얌전히 오빠를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웃음> 바보야! 어, 네? 누가 그런 걸 신경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어? 아, 그야! 오빠가 보고 싶긴 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오빠는... 죽었어!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 하지만 말이야! 죽은 오빠가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너보다 중요할 리 없잖아! 중요한가요? 제가? 저수지... 당신한테? 바보야! 당연하지! 좋든 싫든 이렇게까지 얽혀버렸잖아! 그러니까 멋대로 굴지 마! 네 마음대로 날 배려하지도 말고! 난 죽은 오빠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눈앞에 친구가 무사히 살아있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저수지... 친구로서 묻죠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난이 망할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이런 건 현실이 아니야! 오빠도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떠난 사람들이야 그립긴 해도 보내줘야 해! 그러니까 이 꿈에서 깨어나겠어 그래서 다시 신부름꾼들과 만날 거야 베리내 새로운 친구인 너와 함께! <웃음> 잘 알았어요 저수지 당신의 소원이 뭔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요. 도그라, 마그라, 듣고 있나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 항복할게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걸하는 것치곤 웃는 얼굴이군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데요.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멈추질 않으니까요. <웃음> 괜찮아? 상처가 또 벌어졌어? <웃음> 괜찮아요. 곧나을 거예요. 그리고 전 지금 아주 기뻐요. 당신이 절 진짜 친구로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웃음>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는 걸 보니 괜찮긴 한가 보네. 그보다도 도그라랑 마그라한테 사과해. <웃음> 네, 그러죠. 도그라와 마그라.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당신들의 소중한 인형을 망가뜨린 것 당신들의 과업을 방해한 것 정말 죄송했어 그래도 저수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그 태도 별로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이래봬도 꽤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썽을 부린 걸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죠 저수지를 꿈에서 깨어나게 해요. 좋습니다. 다소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모두의 의견이 하나가 되었군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거잖아, 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진짜 난관이 남아있지. 이 꿈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기계왕의 나노로봇. 통칭, 레빗을 없애야만 해.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형은 대부분 망가졌고 말이지 그래요 누구 덕분에 죄송하게 됐어요 사죄라기엔 뭐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궁지팀의 인형을 호의로 붙여드리죠 아직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몫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 든든하네요 잠깐 그 전에 말이야 도그라랑 마그라 너희들 꿈에 대해선 잘 아는 거 맞지? 나를 꿈에서 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리도 깨워줬으면 해 쟤만 혼자 남겨놓고 깨어나는 건 찝찝하니까 말이야 저수지 고마워요 저까지 신경 써줘서 됐어 그런 건 아무튼 알아봐 줄수 있겠어? 아 <웃음> 저희들의 힘만으론 어려울 것 같아요 에리님의 꿈에 간섭할 방법이 없어서 백장님께서는 에리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할 수 있으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백장님께 여쭤보기로 하죠. 최선을 다해 에리님을 돕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군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네요. 그럼 저수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하고. 난... 이 기회에, 인사라도 해둬야겠다 인사요? 할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랑 말이야 물론, 다들 진짜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웃음> 그러세요 그러면, 피차 다녀오기로 하죠 어? 그쪽으로 시궁지팀의 인형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레빗을 처치해주세요! 망가뜨리신 인형의 몫은 해주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죠 이들이 저수지가 신뢰하는 심부름꾼들이군요 지난번엔 싸우는데 집중하느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는데 다들 늠름하네요 가족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요 본인들과도 만나고 싶지만 역시 그건 어렵겠죠 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냥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토끼 사냥을 말이죠 또한번더 어지럽죠 으? 다시 만나는군요. 당신은 이 꿈을 유지시키기 위해 날 불러들인 거였겠죠. 어느 정도는 당신의 의도대로 됐어요. 하지만 유감이네요. 나는 절반은 악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인간이라서요. 그만큼 제 정신이 아니라고요. <웃음> 자 그럼 토끼 사냥을 시작해볼까요? 저에 <웃음> 물들기 이 흐름을 따라서 이 토끼 생각 이상으로 강하군요 다른 인형들을 망가뜨린 게 후회되네요 모두 가세했더라면 손쉽게 처리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목소리> 막으라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보다도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과연 기계왕의 장치라고 해야 할지 일단은 퇴각해서 태세를 정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도 백장님께 대응책이 없는지 여쭤볼게요 알았어요 그럼 이만 퇴각하죠 두고보세요 토끼 다음번엔 이렇게 안 끝날 테니 <웃음> 너무 삼류 <삼뮤악단> 악당 같은 대사였나요? <웃음> 이거 실례했네요. 아, 에릭 괜찮아? 그럭저럭이요. 꼴사납게도 후퇴하고 말았네요. 그 토끼 생각보다 더 사납더군요. 이렇게 흉포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아이, 뭔 소리야. 애초에 생긴 것도 사나웠다면서. 상대를 외견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 그래, 아, 그보다도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글쎄요, 도그라와 마그라가 대책을 마련해본다고 하던데요 이미 마련했어요! 에헴! 마그라, 그렇게 잘난 척하지마 대책을 마련한 건 백장님의 조언 덕분이었잖아? 그, 그야, 그렇지만... 도그라, 마그라, 대책이 마련됐나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백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꿈이 완전히 끝나려면 꿈의 주체인 저수지님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군요. 저수지님이 스스로 깨어나길 원하는 마음. 그걸 형상화시켜서 레빗에게 충돌시켜야 한대요. 마음을 형상화시키라고? 무슨 말이래 그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 뭘 만들면 되는데? 뭐든 좋지만 저수지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 그거라면 어떤가요? 만들고 싶은 게 있나요? 저수지? 있긴 있는데... 그... 나는 옷을 만들고 싶어 그런 거라도 괜찮을까? 옷이라... 그것 참 훌륭하군요 언니랑 저도 재봉사라고요 에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드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담은 최고의 옷을 만들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또이 섬에 돌아오다니... 잠깐만요. 옷을 만드는 건 확실히 근사한 일이에요. 근사하긴 한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걸로 정말 레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가요? 옷만으로는 쓰러뜨리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전사라면 가능할 거예요! 아... 그 말은 설마... 당신은 지금 저수진님의 대리인 저수진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 당신이 저수진님의 의지가 담긴 옷을 입는다면 에린님은 엄청나게 강해질 거예요 레빗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군요 그거 정말 기대되네요 저수지가 직접 만든 옷을 입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 아, 잘은 모르겠지만 얘한테 어울리는 옷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마음을 담아서 옷을 만들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았어. 최선을 다해 만들어볼게. 앞으로 한사나흘 정도면 되려나? 무슨 말씀을! 저랑 언니가 도와드리면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정도면 되겠지요. 뭐? 그렇게 빨리 된다고? 나, 나한테도 옷 빨리 만드는 법 가르쳐줘! 그건 좀 어렵겠군요. 저희가 옷을 재봉할 수 있는 건몽환에서뿐이라 아, 뭐야. 좋다 말았잖아. 아무튼... 그렇다니까 좀만 기다려줘, 에리. 곧 옷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럼 저는 적당히 시간을 죽이기로 하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수지? 야, 너무 기대하지 마. 부담돼서 잘못 만들지도 모르니까. 수고해! 몸이 재산이니 조심하고. 당신, 에리씨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러는 당신은 희망이라고 하셨죠? 멋진 이름이네요. 희망이라니. <웃음> 고마워요. 하지만 제 삶은 이름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렴풋이 알것 같아요. 저는 이미 죽은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선 바깥에 나가서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으니까. 수지는 지금 이 섬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부탁드려요. 수지를 꼭이 섬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어째서죠? 이곳은 저수지의 꿈. 저수지가 떠나가면 당신은... 괜찮아요, 저는. 아니, 저뿐만이 아니에요. 되살아난 모두가 같은 생각이에요. 저수지는 깨어나야 해요. 수지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니까요. 죽음과 절망밖에 없던 이 섬에서...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수지예요 수지와 함께 떠나간 심부름꾼들이고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네 저한테 맡겨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딱 맞는 분이세요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저 수지의 바람이자 당신의 희망을요 <웃음> 고맙네요, 정말. 조사는 자... 와... 완성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뚝딱 옷이 만들어지다니. <웃음> 고생하셨어요, 저수지. 바로 입어봐도 될까요? 야, 거, 거, 거기서 바로 옷 벗지 마. 저, 저기 창고라도 들어가서 갈아입어. 전 별로 상관없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웃음> 얼마나 잘 어울릴지 기대되네요 음, 너무 기대하지 말라니까 아, 뭔가 좀 부끄럽네 평소 만들던 느낌이랑 좀 다른 옷이라서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그 옷은 저수진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옷이잖아요 가슴을 펴십시오 당신은 어엿한 재봉사입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이룩한 성과를 당신의 눈으로 자신이 없어졌네요 표적을 빗맞출 자신이요 아 정말 왜 하필 이 소민 거지 여긴 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절대로! 아... 정말... 왜 하필 이 섬인거지? 조사는 잘 돼가고 있... 어못 찢어지면 말해! 수선은 자신 있거든! 아... 정말... 왜 하필 이 섬인거지?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말... 왜 하필 이 섬인 거지? 조사는 잘 돼가고 있어? <웃음> 정말 근사한 옷이네요. 옷을 입은 순간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꿈에서 나가고자 하는 저수진님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힘으로 표현하는 것은 에리님이고요. 자... 그럼, 나가 주십시오. 레빗을 물리치고, 저수지님을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다녀올게요, 저수지. 그래, 조심하고. 사례는 분명히 할게. 넌 나의 또 다른 신부름꾼이니까 같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 다른 신부름꾼들을 만나러 가자. <웃음> 네. 그거 정말 기대되네요. 옷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 아휴... 정말... 듣 있나요? 네. 무슨 일이시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꿈에서 깨어날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그... 그게... 당신이 깨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지 백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입을 다물 뿐이셨습니다. 그래요. 역시 방법은 없었군요. 미안해요, 에리님.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가고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보다도 눈앞에 레빗을 쓰러뜨리는데 집중하기로 하죠. 나를 친구로 대해준 그 상냥한 소녀를 위해 이힘 사용하겠어요. 세계 당기들! 어? 빵! <놀람> <놀람> <놀람> 잘 따라오세요. 아! 가리 어디 얼마나 가깝지이 흐름을 따라서 만났군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옷이 보이나요? 제 친구인 저수지가 만들어준 옷이에요 <웃음> 근사하죠? 이 옷을 입은 이상 당신에게 질 수는 없겠어요 각오하세요 쏘아 맞춰드릴 테니 둘이서 하나에요원하하게일키라 빵야 같이 빙글빙글 요 이 흐름을 따라서! 어디! 뒤에 봐요! 기타 세계 전기록에 물기세요 자, 이제 끝이에요. 각오하시죠? 아, 에리님? 잠깐만요! 인형을 통해서 보니 에리님의 몸이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만 아! 진짜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애초에 절 이곳으로 불러온 건저 토끼예요 아무래도 이제 와서 절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순순히 돌아가줄 수는 없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자, 피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누가 먼저 사라지나 시험해보자고요 음... 같이 빙글리터 하다에 올려지고 으쌰! 하도니, 하차고, 쉬봐요! 같이, 빙글빙글! 어지럽죠? 더게요더 세게! 으쌰! 더떨게요 어지럽죠? 으쌰! 이제 겨우, 독이 퍼진 모양이군요. 정말, 터프한 토끼였지만. 이것으로 끝이에요 베리님 당신 몸이 군데군데 투명해져서 괜찮아요 흐릿해진 부분은 옷으로 가리면 되니까 그래요 저수지가 절 위에 만들어준 이 옷으로 <웃음> 저를 이곳으로 부른 토끼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단 말을 할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수지와 만나지 못했겠죠 정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어둠뿐이던 인생에 빛이 생겨났어요. 혼자이던 제게 친구가 생겼어요. 아직도 제가 인간인지 악마인지 알수 없지만 그런 건 이제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전 저수지의 친구이자 심부름꾼이에요. 고마워요. 절 저수지와 만나게 해줘서 제가 누군지 알게 해줘서 그리고 고마워요 마침내 쓰러져줘서 어때요? 제 화살이 더 빨리 빡... 아, 에리 돌아왔구나 네 돌아왔어요 토끼는 물리쳤어요 이것으로 당신은 이 꿈에서 나갈 수있 뭐? 어? 아니 잠깐 너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저기 몸이 반투명해진 것 같은데 저를 이 꿈속에 데려온 건그 토끼예요 이제 그 토끼가 사라졌으니 저도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몸속으로 뭐야 그게 같이 꿈에서 깨어나기로 했잖아 나중에 내 가족이 되겠다면서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도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뻐요 가족은 다른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다행이에요 당신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서 조사는 잘 돼가고 있어? 마지막까지 제멋대로라니까! 누가 누가 너한테 이런 희생을 해달라고 했어? 바보 아니야! 넌 정말 바보야! <웃음> 그럴지도요 저보다도 다른 분들과 이별을 준비하셔야 해요 저기 다들 모여 계시잖아요 수지야 <웃음> 잘 가렴 마지막까지 이하루비를 생각해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렴잘가 언니 예쁜 옷 많이 만들고 좋은 노래도 많이 들어줘 우리 못가지 수지야 희망을 잃지마 네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웃음> 뭐야 다들 내 기억으로 만들어진 가짜면서 왜 이렇게 진짜처럼 말하는건데 <웃음> 걱정마 끝까지 끝까지 잊지 않을테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기억할게! 할아버지와 모두가 여기에 살아있었단 걸. 그러니까... 안심해 너도... 기억할게! 에리... 그거 기쁘네요 자, 울음을 그쳐요 웃는 얼굴로 당신의 심부름꾼들을 봐야죠 이제 꿈에서 깰 시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